<목소리> 안녕하세요. 갑툭띵 안호사 우현우 아, 역할의 아, 배우 아, 이성종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나 여기는 지금 볼빙이 대기실이에요. 볼빙이 저희가 볼빙이 지금 시간이 시 4시 4분인데 볼빙이 2시부터 볼빙이 이제 제작 발표의 시작입니다. 제가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음. 인사드리는 거라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긴장되고 설레기도 한것 같아요. 제가 한 번도 단, 이렇게 멤버들과 함께 항상 같이 했기 때문에 이번엔 처음이라 아, 긴장도니고 정말 많이 많이 받으시고 사랑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는 <웃음> 네. 이렇게 밝은데 역할이 이기적이고 남철해서 데자베트 어. 때도 이작발표회 때도 제그 캐릭터들을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조금 잔잔하게 알면서 할 생각입니다. 아, 제 멤버 형들이 좀 많이 해줬어요.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대본을 먼저 보더라고요, 제 대본을. 그래서 감정선이 되게 넓다, 되게 어렵다고 라 얘기를 했었는데 딕션에 조금 더 신경 쓰라고 했었고 또. 그 이걸 보면서 이선은 왜 그런 감정이 들는까 그런 것들도 좀 연구해보라고 했었고 뭐 우리 우연이 형, 성규 형, 또 성열이 형, 또 명수 형, 동우 형이 많이 또 응원해주시고 또 많이 많이 또 관심 있어서 야 이번에 예. 저희 예. 인비티의 망대 성종이가 예. 드라마의 <웃음> 즐거움을받았습니다출퇴근어출세어 이성종 화이팅 야 주인공 야 족지 이성종 책임져 야, 책임져 네. <웃음> 책임정재임정 반려기 재임정 <웃음> 특히 성열이 형이 제거 그 드라마 나오면 꼭 보겠다고 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기대가 됩니다. 네, 좀 떨려요. 네, 처음이에요. 맨날 앨범으로 쇼케이스로 인사드리다가 제가 처음으로는 진짜 처음으로 이렇게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들의 빈자리도 좀 느껴지고 근데 이제 저도 26살이니까 이제 멋있게 해야죠. 네, 주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여이팅화기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이 다음은 오른편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아 화이팅 좋습니다. 네. 아 제가 오늘 배우 이성종 맞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 저의 성격 그런 발랄 똥꼬발랄한 느낌 안 들려고 조금 더 조금 더 진중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제 성격이 나오네요. 밝게 재밌게 했던 것 같고요. 기자님들도 너무 이렇게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팬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팬분들 덕분에 제가 우리 인스피리 덕분에 떨지 않고 잘한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사실 인피니트로 쇼케이스 할 때는 제가 말을 많이 안하고 저 형들이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가 또다 이끌어 가려고 하니 부담도 됐지만 잘 이끈 것 같아서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아 아까 제가 제작패표 하는데 성정 병이 올라와서 바로 찍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임망하지 <웃음> 근데 막 팬분들도 웃으시고 기자님들도 웃으시고 막다 터져가지고 그래서 다 제가 그런 분위기 메이크업을 해서 좀 편안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배우분들도 긴장했었는데 제가 좀 긴장 풀어주려고 살짝 또허당밀를 보여줬죠. 오늘 재밌었고 각도티감호사 많이 사랑해주세요. <웃음> 안녕.